여보 응? 우리 이마트 가는 거지? 네 응가 매했구나 똥마려 급해? 아니 급해질 예정인 것 같아 어떡하지? 20분 남았는데? 김해길, 참아 너안 마려 지금 가짜 신호야 좋아 안전기에 들어왔습니다 어이.. 위험한데 이때가 위험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한세번 정도의 안전기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야 화장실이 급할 때아 안돼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다 왔을 때요어 맞아 맞아. 다 왔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어다 왔어. 변기를 마주한 그 순간, 거기서 사람이 앉다가 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바지를 내리다가 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5분 더 가야 돼. 아직도 5분 더 가야 돼라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변기에 앉아야 돼요. 엉덩이에 변기 커버가 닿기까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서둘다 보면 급하게 앉다가 변기 뚜껑이 닫히면서 앉은 상태에서 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항상 패닉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패닉하면 안 돼요 항상 한 걸음 더 뒤에서 여유 있게 그리고 너무 차, 막 진짜 쏟아질 것 같을 때 싸면은 이게 물이 엉덩이에 다 튄단 말이에요 아? 그럴 때는 미리 휴지를 한두장 정도 얇게 두장 정도 변기에 그 물에다 이렇게 띄어 놓으세요 그러면 좀덜 튀거든요 그 급한데 그거 깔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야, 해야지 왜냐면 지금 이게 쏟아지는 게 참았다 쏟아질 때 폭파되거든 어, 이게 거의 스페이스 X가 발사될 때처럼 아, 나간단 말이야. 좋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게. 똥박사님이네. 아, 어, 네. 근데 제가 진짜 똥쟁이긴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정말 수많은 상황을 겪었어요. 똥 싸면서. 우리 순화하자. 똥 말고 다른다는 아, 거. 똥 말고, 다만. 똥 말고, 귀엽게 할까, 귀엽게? 네. 퍽. 어, 퍽. 예전에 제가 오픈할 때, 아침 6시에 체육관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10분 전에는 가야 돼요 5시 50분까지 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서 체육관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아침에 힘드니까 5시 40분에 딱 출발하면 50분에 딱 도착해서 10분 세팅하고 체육관 문을 딱 6시 정각에 열거든요 근데 그 전날 뭘 먹고 잤나 봐 집에서 나와서 출발하자마자 진짜 진짜 못 걷겠는 거야 왜냐면 중간에 얼른 집에 가서 다시 또 품을 싸고 가면 되는데 응. 그러면 지각을 하잖아 그렇지. 그럼 체육관을 문, 제때 못 내면 밖에서 회원들이 기다린단 말이야. 맞아, 맞아. 가다 멈추다, 가다 멈추다 해가지고, 결국, 겨우, 겨우 했어. 체육관 오픈 다 하고, 문다 열고, 화장실은 이제 가야 되잖아. 급하니까. 근데 진짜, 0.12초 사이로, 진짜 팬티하고 바지 한 번에 내리면서 의자에 딱 앉았거든? 진짜 의자에 앉자마자, 으아 와, 그때 진짜, 변기에 앉았는데 다리, 우 이렇게 되는 거야. 변기에변기에이렇딱 <목소리> 앉잖아. 그럼, 어그 싸는 게 아니라, 변기에딱 앉자마자 다리가, 우 <웃음> <웃음> <웃음> 땀다 쏘져가지고, 약간 겨울이었거든? 우와! 와 뒤질 뻔했네. <웃음> 그런 적도 있었고, 아. 또 예전에 방송 중에 도로에서 똥이 너무, 품이 너무 많려운 거야.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이거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근데 인삼센터가 보이는 거야, 인삼센터가. 그래서 갔어. 인삼을 이렇게 파시잖아, 파시는 어르신들 엄청 많았거든요. 계속 나 보고 막 붙잡고 막 인삼 인삼 보고 가로 인삼 보고 가로 막 이러는 거야. 아, 나 미치겠는데 지금. 아, 나 여기서 여기서 살것 같은데 지금. 나중에 막 정색하고서 아우 나좀 나중에 나중에 뵐게요. 나 나중에요. 막이러고서화장실로 막. 나온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아네인삼 얼마예요. 네네 막 이러고 아아 변기 아, 안았다는게 너무 웃기네. 아 근데 그게 진짜 다리가 진짜 너무 되게 그 기계처럼 바지랑 팬티랑 한 번에 내리면서 앉으면서. 엉덩이가 변기에 닿자마자 풋이 <웃음> 쏟아지면서 다리가 푹 둘린 게. <웃음> 그리고 나서 그 밀려오는 안도감. <웃음> <웃음> 기분 너무 좋았지, 그날. 아, 배 아파. 그 성공했다는 거. 회원님들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막 애가 막 사색이 돼가지고 오픈하고 있어요. 아, 아니, 문딱 열어놓고 여자 회원님들 키, 남자 회원님 키 다섯 개씩 딱 올린 다음에 반복도 같이 그 오픈 때 오시는 회원님들은 네, 다 아셔 딱 카드 올려놓고 자기 가다 가져가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맞아. 카드만 정리하면 되니까. 음. 아. 나 PT 하다가도 옛날에 아, 왜 이렇게 많아? 되게 점잖으신 회원님이랑 PT를 하고 있었어 자회원 하나 둘만 30분 정도 지났어 아직 끝날려면 20분 남았어 미치겠는 거야 또 운동하는 회원님보다 땀을 내가 더 흘려 하나 어자둘 <웃음> 선생님 뭐 어디 안좋으시냐왜 이렇게 땀을 흘리시냐고 아 아무 문제 없다고 더워서 그렇다고 아, 회원님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하셔야 되니까 음. 중간에까지도 못하고 아진 죽어요 죽어 지금 또 이머저지니? 아니 아니야 저는 지금 아이 정도는 여보야 응. 너무 여유 있지 아 진짜? 어, 이 정도는 더 천천히 가도 돼 어... 이런 건 위기도 아니야 어... 형님 아 어리 저 어릴 때푸세식 썼죠 어? 나 어릴 때푸세식 썼어 몇 살이야? 몇 살인 게 아니라 그때 가난해서 아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그못 앉으시면 그 뒤꿈치 쪽에다 돌 같은 거 깔고 앉으시면 돼요 이게 네모난 벽돌 같은 거 있죠 벽돌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뒤꿈치만 거기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스쿼트 못하는 사람들 원판 깔고 뒤꿈치 올려서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앞이나 뒤에까치바하고벽 짚으면 되냐? 그건 닦을 때 잘못하면 뒤로 꼬꾸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그냥 뒤꿈치에다 뭘 깔고 밟고 앉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험하지 마세요. 모험하는 순간 일찍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진짜 똥얘기가 제일 재밌긴 해. 어, 똥얘기 진짜 재밌긴 해. 다들 이 변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진짜 냉정한 사람이야 나는. 자기 관리 겁나 잘하는 사람이야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안에 쥐있고 그랬어요 아 진짜 싫어 네, 쥐있고 막 그랬습니다 아 진짜 싫어 아 짜있나 <웃음> 아니 이게, 이게 이렇게 정색할 얘기야? 아, 아니 이게 이렇게 정색을 한다고? 아 진짜 싫어 아막등어리 이상해 아 씨. 남편이 이... 자다가 정말 큰 방구 끼는데 가운데 우리 봉뽕이가 어, 그래. 우리는 풍이가 그래. 방구를 너무 많이 껴요. 부 껴요. 애가 등치가 크니까 방구 소리가 부룩 붕 껴요. 지가 방귀 끼고 일어나서 막 부리봉거린다? <웃음> 조그만 애들은 소리도 안 나요. 그냥 뽕, 어 뭐야. 되게 작게 음. 풍이는 애가 50kg가 넘잖아요. 부욱 하고 껴요. 내가 방구 끼면 쳐다보고 한숨 쉬고. 그 풍이 오 이런다? 내 얼굴이 여기 있잖아? 그럼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쓰고 와. 그럼 내가, 어, 왜, 풍아, 왜, 왜? 그러면 갑자기 여기도 데고윽 하고 간다. <웃음> 아, 그러면 진짜 욕 나와요. 아니, 막, 너무 사랑스럽게 나한테 이러고 와. <웃음> 그윽 하고 가. 그, 자기가 쳐다볼 때까지 기다리잖아. 응, 어, 겁나 웃겨, 게 <웃음> 쳐다보면 텔은 거. 근데 우리 풍이는 입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응. 기분 나쁘진 않아. 아, 근데 그 뜨거운 바람이 훅 나오니까 막. 아, 너무 짜증나. <웃음> 괜찮아, 지금 참을 수 있어? 아, 난 전혀, 난 전혀 괜찮다니까. 음. 이런 거는 나한테 위기가 아니야, 그 거야. 아. 응. 위기는 꼭 그럴 때와.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됐을 때. 음. 어, 그때 딱 온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처럼 널널한 상황? 음. 있잖아. 심적으로 여유가 있잖아 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